대전 마라탕 뿌시기. 제가 이사하고 마라탕 처음 먹어보는데요. 라와쿵푸, 라와쿵부 마라탕이라는 곳이고요.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고, 좋아하는 거는 싸그리 넣어봤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얘는 빙홍차. 일단 원래 먹던 곳이랑은 좀 다르게 옥수수면이 좀 굵어요. 신료 향이 셉니다. 제가 먹던 것은 좀 연했거든요. 목이버섯 잘게 말고 크게 해주니까 엄청 맛있는데요. 맛있구나 정말 너무 덥네요 맵기는 다음날 배가 안 아플 정도의 맵기? 그리고 정말 그 마라향이 쎄요 저는 아무래도 전에 먹던 집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출이 먹고 네 오늘은 잘안 들어가네요 제 취향의 마라탕이. 아닙니다. 마라향 나는 기름이라고 할까요? 조금 덜했으면 좋겠어요. 안에 내용물들은 다 조금 푸주 빼고는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. 소세지도 되게 뽀동뽀동 맛있고 목이 버섯도 큼직하게 썰, 썰어주셔서 식감도 더 살고 한데 감동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마라탕집을 찾아오겠습니다.